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끌어당김 법칙이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끌어당김 법칙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끌어올 수 없다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관련이 있는 것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끌어당김 법칙이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나요? 맞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 또는 사실 끌어당김 법칙은 사람들은 내가 뭐 돈을 끌어오고 집, 차 이런 물건들만 생각을 하는데 끌어당김 법칙은 그냥 삶에 있어서 모든 전 영역들이고 비슷한 것끼리 뭉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물과 기름, 안 섞이잖아요. 물과 기름이 전혀 섞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끌어당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끌어당김 법칙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거냐면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걸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돈을 끌어오는 것도 되겠죠. 하지만 물과 기름과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에너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끌어당김 법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막 이루어진다.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루기 위해서 끌어당김 법칙을 제대로 알고 그것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려고 하긴 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 제가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는 적용이 되는 그리고 삶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에 걸친, 걸쳐서 적용이 되는 법칙 중에 한 가지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가 갖고 있는 진동에너지에 본질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본질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이 펜을 원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펜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이거 끌어당김 법칙 작동하고 안, 작동하지 않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펜이 나타나,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이 펜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위헌유계권이 있고 또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진동수를 일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실 방해물들을 뚫고 정확하게 그 진동수를 일치해야 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펜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내가 원했던 펜의 진동수의 본질은 어떤 거였을까요? 잘 써지는 펜이었겠죠 었 그런데 노란색 펜도 잘 써지는 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 내가 원했던 이 나무 펜도 잘 써지는 펜이라는 거죠. 즉, 잘 써지는 펜이라는 이 진동수의 본질, 내가 끌어당김에 본질은 같다는 거죠. 다만 그게 노란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무 펜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는 그것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했던 진동수의 본질은 반드시 가져다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사람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원했지만 B라는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끌어당김 법칙은 그 본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키큰 사람을 원했다는 거죠. 그럼 키큰 사람이 차승원씨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서장원씨도 있겠죠. 근데, 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사실은 차승원 씨였다고, 어, 하면은, 내가 집중했었던 부분, 내가 원했던 것의 진동수의 본질은, 만일 키가 컸었던 거라면, 서장원 씨가 나타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자 할수 있고 저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뿅하게 나타나 나타나게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어당경의 법칙 즉이 세상과 또온 우주는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공동 창조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 트레이닝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가 끌어당긴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 트레이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내 트레이닝에 참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 사람과 나는 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같은 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같은 일을 창조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내 트레이닝에 참석하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 사람을 끌어당겼다 지금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내가 이 영상을 끌어당겼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끌어당겼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게 바로 공동창조입니다 에 s d 스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코크리에이션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 내가 저 사람을 원하는데 저 사람은 뭐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이런 원리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질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은 질문을 통해서 아 내가 질문했으니까 이 영상이 뿅하고 나타났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끌어당긴 법칙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우 내가 이렇게 끌어당긴 법칙을 다루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한테 딱 다가왔네.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항상 공동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죠. 성공은 성공 트레이너와 함께 감사합니다. 김세융이었습니다